네, 오늘은 에, 2차 여왕벌이 중에 놓은 거 지금 가랑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요 지금 여왕벌이 예약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지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여왕벌 얼마나 됐는지 이제 확인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왕벌이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 들어다 보니까 아 어, 차는 벌서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아 어, 요거 밑에 잠깐만요 아 어, 3월 10날 요거 예약 다 끝났습니다 3월 15일 날또 예약이 들어와서 계속 또 3월 15일 날또 해놨죠 3월 15일 거가 얼마나 지금 여왕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아... 요왕이, 에, 지금, 이렇게 보면, 100% 다 됐죠? 아, 100%가 아니네요. 여기 하나 뻥카가 있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씩일 거예요. 둘, 리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씩이죠 어... 요즘은 벌이 많지를 않아서 음... 늑주를 다... 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늑줄을다 만들면 어... 잠깐만요 이 벌을 더좀 알아서 넣고 빨리 덮어야 되니까 어, 늑줄을 다 만들면, 지금 젖을 다못 줘요. 그래서, 어, 요즘은 여왕을 많이 생산을 못 합니다. 어, 항상, 여왕은, 여왕은 충분한 젖을 주고 건강하게 자라야지, 예, 욕심 욕심 때문에, 예, 네, 튜브지 형님, 반갑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왕을 많이, 많이 만들면, 어, 재리를, 젖을 많이 못혀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여왕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한 것이, 에, 3927, 27개에서 지금 하나가 뻥카가 나왔으니까 26개죠. 요것도 20, 20개가 지금 예약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여왕을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보 내일 저침날것 따야지 내일 침날것 따고 거다 기또 바로 또 왕을 또 만들자고요 지금 계속 예약이 밀려서 안 되겠어요. 음 좋아요 눌러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 보다시피, 어, 100%는 아니죠. 어, 한 개가, 뻥커가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2층에서 어, 한 개만 뻥커 나오고 나머지 다 됐다는 얘기는 99%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산란 여왕, 1차 예약하신 분은, 어,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10날 예 이쯤 있으니까, 23일에서 24일날 정도 아마 배송이 될것 같아요. 어, 천여왕은 23일에서 24일날 배송이 되고, 어 산란왕은, 음, 이제 교미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숯벌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교미가 돼서 산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서 산란을 지금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어, 이런 거를 이제 선별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한 한 대에서 통 남죠 어, 그거는 내가 지금 이제 쓸 예정이고요 우선 산란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 여왕벌 어, 생산하는 과정 또 어, 성공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방송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